제가 최근에 무슨 뽐이 잃었는지 스피커에 빠져가지고 이거저거 검색하던 차에 꽤 괜찮은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요 제품 바워슨 윌킨스의 pv1 액티브 서브 우퍼 제품인데요 낙찰 가격은 221 파운드 이 제품 신품으로 사려면 250만원이 훌쩍 넘었던 제품인데 중고임을 감안해도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를 한 셈이죠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양쪽에서 우퍼의 떨림이 육안으로 보여서 이게 듣는 즐거움과 보는 즐거움이 동시에 충족이 되는 모델이란 점입니다 제품의 현재 상태를 사진으로 보는데 일단은 출시된지 꽤된 제품이라 여기저기 사용감은 보입니다. 거기에 연결 케이블과 매뉴얼, 떨림이 심한 우퍼를 놓을 플랫폼이 기본 구성품에 포함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페이지 하단에 제품에 대한 설명과 특이사항을 적어 놓았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아주 좋은 말을 적어 놓았고요 특별히 아까 사진에서도 보였던 스크래치 그 부분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제품 작동에는 문제가 없고 제품 세팅해 놓으면 이 부분이 후면이라 보이질 않는다고 친절하게 적어 놨습니다 제가 해외 직구 중고 제품을 굉장히 많이 해 봤는데 얘네들 글 써놓은 것만 봐도 대충은 제품 상태가 파악이 됩니다 당연히 제 주관적 생각이지만 막 무턱대고 민트다 뭐 퍼펙트 퀄리티다 막 이런 내용 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솔직히 사진 꼼꼼히 찍고 내용 성의껏 적어 놓는 게 제품 받아보면 더 신뢰가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이 제품이 저에게 경쟁력이 있었던 이유는 바로 배송비 부분입니다 제품이 20kg이 훌쩍 넘어가는 중량인데도 이게 영국 내에서 무료배송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건 굉장한 해자로 해외에서는 택배비용이 정말 어마무시하다는 걸 짓고 해보신 분들은 좀 아실 겁니다 아울러서 국내 택배가 얼마나 저렴한지를 반대로 알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암튼 221 파운드로 해외 구매 비용을 방어하면 그 다음으로 지불해야 할 비용이 바로 국내로 들어오는 배송비와 관세 및 부가세입니다. 우선 국내 배송비용 부분입니다. 마음에 쏙 들진 않지만 그렇다고 딱히 특별한 대안도 없어서 계속 쓰고 있는 몰테일 영국을 이용했습니다. 영국 현지에서 배송, 대행지까지 배송하면서 판매자가 얘기한 중량은 약 27kg이었는데 몰테일 센터에서 받아서 한국으로 발송할 때 책정된 중량은 24.5kg이었습니다. 그에 해당하는 한국 배송료는 몰테일 홈피에 차트가 있는데요. 확인을 해보니 무려 무려 무려 120불이 넘는 금액입니다. 아, 그 다음은 관 부가세를 확인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관세는 구매 가격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구매 가격 플러스 한국으로 오는 배송료까지가 총 관세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선 221 파운드랑 배송비 120불 이총 관세 적용 비용인 겁니다 네이버에서 관세를 계산해서 결과값을 보면 관세가 약 42,000원, 부가세가 약 58,000원 정도로 총관부가세가 10만원 정도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서 관세법인에서 관부가세 지불하라고 톡이 왔는데요 보니까 생각보다 관세가 저렴하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부터는 몰라도 되는 부, 부분인데 관세 청구내역을 확인해 보고 싶다 하면 그 유니패스 홈피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 상단에 월테일에서 부여된 운송장 번호를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고요. 조회에서 관세 법인에서 물품가액을 얼마로 책정했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관세 계산기에서 예상했던 물품가액과 금액 차이가 없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실제로 관세 계산이 틀리지 않았고 관세 법인에서 정확하게 관세를 책정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부가세는 예상이 같았지만 관세가 예상보다 적게 책정이 된 것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 제품이 그 중고 제품이고 개인과의 거래였기 때문에 그렇게 낮게 책정이 된게 아닐까 싶은데요. 어찌됐든 저는 예상지출 10만원에서 실제 6만 5천으로 청구가 되어 기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